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가뭄같은 2019년을 보내고 담비와 같이 쏟아지는 대작들의 향연인 2020년이 다가온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많은 기대작들이 계속해서 출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출시를 연기한 게임은 둠이터널입니다 본래이 게임은 2019년 11월 22일 출시로 작년에 출시되었어야 할 게임인데 2020년 3월 20일로 출시일이 미뤄지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레전드의 재림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도 발매 예정일이었던 3월 3일에서 4월 10일로 출시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의 말에 따르면 게임의 완성도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 출시일을 딜레이시켰다고 하네요 마블 시리즈를 가져와 제작중인 마블 아이언맨 vr도 기존의 출시일인 2월 28일에서 5월 15일로 출시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전지적 아이언맨 시점으로 다양한 이동과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들과 전투를 벌이는 게임인데요 일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연말 행사에 가서 제가 이걸 한번 플레이 해본적이 있는데 음... 이 게임은 왜 딜레이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도 역시 출시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원래 2020년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게임의 완성도를 위해 작품을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5월 29일로 출시일이 변경되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후속작임과 이제는 게임의 명가라고 할수 있는 너티독이 개발을 받고 있는 만큼 아쉽지만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 줬으면 하네요 어벤져스 ip로 제작한 마블 어벤져스도 기존의 출시일인 5월 15일에서 9월 4일로 출시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출시일을 4개월이나 미룬걸 보면 아무래도 거대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보니 좀더 신경을 써서 제작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눈물나게도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인 사이버펑크 2077도 출시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원래 4월 16일이었던 출시일이 9월 17일로 무려 5달이나 밀려났는데요 CD 프로젝트 레드의 성명에 따르면 현재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많은 테스트와 버그 픽스, 품질 개선을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참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게임인 만큼 안타까움도 배가 될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와치독스 3라 불리는 와치독스 리전도 기존의 출시일인 3월 6일에서 2020년 하반기로 두리뭉실하게 출시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전작보다 더 다양해진 해킹 시스템과 여러 인물들로 플레이가 가능한 복잡한 시스템 덕분에 이를 다듬는 데에 있어서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가든몬스터즈도 기존의 출시일이었던 2020년 2월 25일에서 2020년 하반기로 두리뭉실하게 딜레이 되었습니다 이가든몬스터즈는 유비소프트에서 발표한 새로운 ip로 마치 어스 싱크리드와 젤다의 전설을 섞어둔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인데 아무래도 새롭게 내놓은 ip이니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중에 있나봅니다 레인보우 6 쿼런틴도 2020년 초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로 엄청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6 시즈의 후속작이라 불리는 이 게임은 기존의 PVP 위주의 게임이 아닌 PVE 위주의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임으로 많은 레시팬들에게 기대를 받았던 게임인 만큼 많이 아쉬운 결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다이라이트2 마저 2020년 봄 출시 예정이었지만 출시일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연기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작에 비해 강화된 파크로와 강화된 캠페인의 나비효과 스토리 등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한 만큼 더더욱 실망감이 클수 밖에 없는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알려진 트리플 a 급에 달하는 게임들이 연달아 발매일을 연기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은 약간의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시일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게임 회사들이 2019년도를 스킵하고 2020년도에 출시할 게임들에게 집중하여 개발을 진행한 만큼 2019년은 가뭄이었지만 2020년에는 대작이라고 불릴 만한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는 해로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의 해가 되었습니다. 무려 7년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명작인 라스트 오브 어스의 후속작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역대 최다 수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가 나온 최고의 걸작 더 위쳐 3 와일드헌트를 제작한 cd 프로젝트 레드의 최신작인 사이버펑크2077 전작은 수작에서 그쳤지만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리플 에이크 게임과 고티를 노리는 무서운 기대작 다잉라이트 2 게임 역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넘버링이자 발표만으로도 1시간 만에 1,300억원이라는 주가가 상승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유피소프트의 강력한 ip 중 하나인 와치독스 시리즈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 발매 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끈와치독스 리전 등 1년에 하나씩만 출시해도 그해 고티 후보로 선정될 만큼 쟁쟁하고 엄청난 규모의 게임들이 2020년에 몰려있다보니 아무래도 평소보다 게임의 품질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소였으며 10대1, 5대1의 경쟁률이 2020년엔 50대1, 100대1까지 치솟아버리니 아무래도 그해 경합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빡세게 준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흠이라도 게임에서 발견이 된다며 대체제가 될수 있는 게임들이 시장에 우후죽순으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또한 일각에서는 크런치 모드에 대한 폐해를 의식한 많은 게임 회사들이 개발자들의 근무 환경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 일정을 널널하게 잡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위쳐3로 유명해진 이 자를 보고 있으면 음 그럴듯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결국 치열한 경쟁 덕에 게임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동안 크런치 모드를 돌리기 위함이라면? 좀 끔찍한 상상이군요 게임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현재 2020년 출시를 앞둔 플스5에 관련된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출시일을 미룬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들이 발매일을 미루는 경우는 열심히 개발을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곤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못해도 출시일을 한두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발매일을 미루는게 보편적인 경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게임들의 출시일정을 미루는걸 보면 무언가가 좀 이상합니다. 2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무려 발매 4개월 전인 10월에 3개월이나 발매일을 늦춘다고 발표를 했죠. 사이버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출시일이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개월이라는 출시 연기를 감행하였으며 다잉나이트2 같은 경우는 2020년 봄에서 아예 출시일을 무기한으로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출시일 연기를 발표한 일자가 유독 비슷한 시간대인걸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게임 조율 밖에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플스5 출시일에 얼추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플스5의 출시일은 2020년 홀리데이 그러니까 2020년 12월 연말 시즌이라고 작년부터 발표가 되어왔습니다 비록 4와 5의 게임들이 서로 호환이 된다곤 하나 포팅이 된 게임들은 그게임기에 사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플스5로 리마스터가 된 버전과 플스4 게임이지만 하이호환 기능으로 플스5에서 구동시키는 게임의 성능은 천지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0년 출시작들은 현 게임들을 플스4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플스5 버전으로도 개발하기 위해 출시일을 늦춘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일을 미룬 게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거나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를 할 예정인 게임들인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측에서는 아무래도 기기 발매와 함께 많은 트리 a a 급 대작들을 같이 출시 라인업에 세울 수 있다면 당연히 사업적으로 큰수완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온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소니가 나쁜 친구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출시일 연기로 인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작들이 더 완성도 있게 탄탄해졌으면 탄탄해졌지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인내심을 조금 더 길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는 무슨 우리 엘리 보고 싶으니까 당장 내놔. 아, 진짜, 우리 무슨 날인가, 무슨 할 만한 게임 나오려고 하니까 싹다 연기하네. 아, 무슨 플레이스테이션 영화제 연기 대상들도 아니고, 으, 진짜. 소니, 니네 이래놓고, 짜잔. 플레이스테이션 5의 출시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발표하면 앞으로 본사 쪽으로 똥도 안쌀 거야. 으. 뭐 어쨌거나 대부분 대작들이 5월 그리고 9월로 출시일이 연기된만큼 여러분들 꼭꼭 자산관리 잘 하셔서 풍족한 2020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가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영상 떠올리면 또 연기하는 게임이 나을 것 같은데, 쓰읍 불안해. 아무튼 그럼 안녕.